우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industry. 자, 정의는, 정의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입니다. 생산 단위. 생산 주체, 를 지금 산업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생산 단위가 인풋으로 무엇을 넣냐 하면 노동, 자본, 원료 자 이런 자원을 투입을 해서 아웃풋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다른 말로 용역 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우리가 산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자, 산업활동 범위는 범위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혹은 비영리 활동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활동도 산업활동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내의 가사 활동은 산업활동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가사, 가정 이거는 소비 주체입니다. 자왜 산업활동에 포함을 안 시키냐 하면 은 통계를 잡기가 어려워요. 통계치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업 산업활동은 영리활동이든 비영리활동이든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활동한 아웃풋으로 나오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화폐 가치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갖다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치를 못 잡는 가게는 일단 제외할게요. 그 다음, 이 산업과 아주 유사한 용어가 경제라는 용어가 있다. 자, 경제, 경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경제가 가계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로서 이제 가계를 포함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및 그와 직접 관련되는 모든 질서와 행위 전체를 경제라고 정의를 할게요. 경제. 자, 경제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경제 주체가 있는데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인 아웃풋으로 재화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 주체는 뭐몇 가지가 있느냐? 이와 같이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고요.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주체인 가계가 있고 그 다음 나라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졌는 것이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수출 수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이 하나 들어오면 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네 개가 경제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에서는 빠져 있는 소비 주체인 경제 주체로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경제, 경제가 훨씬 더 범위가 크니까, 자,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들과 어떠한 상호,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이 그래프 이 그림에서 한번 에, 나타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자, 기업에서 기업에서 뭘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일단 노동이 필요하면은 노동을 공급받아야 돼요. 직원들에게. 그다음 그 기업이 만약에 땅이 필요하다면은 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면 자본 이런 거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가게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노동을 제공받았으면은 이렇게 임금을 월급을 줘야 돼. 그다음 토지를 받았다면은 토지 사용료 지대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 자본을 돈을 뭐 어떻게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이자든지 아니면 주식 회사 같으면은 주식 어떤 배당금을 그 주주들에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받는 것이 있으면 꼭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뭘 받고 무엇을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게에서는 만약에 기업의 어떤 상품을 재화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돈을 지불을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정부하고 관계 한번 보세요. 자 가계에서 정부에 세금 냅니다. 기업에서도 세금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줄 일은 뭡니까? 정부가 해줄 일은 뭐냐? 여기에 뭐 공공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정부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만 받아 들으면 되나? 아니잖아. 해줘야 될게 뭐냐? 해줘야 될게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응?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목숨 아니가 그렇죠?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줘 그거 못 지켜주니까, 러시아에 침공받아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응? 여러분, 말로서, 민주, 자유, 뭐, 평화, 말로서 됩니까? 안 돼요. 힘이 없는 나라는요, 항상 먹힐 수밖에 뿐인 침공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러면 나라는 무조건 나라가 뭐, 무엇만 해주는 걸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라. 이참 유명한 말도 있잖아. 그렇죠. 내가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나라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경제 주체에 하나 빠졌는 외국 다른 나라와의 수출, 수입 이런 관계 자, 이큰 그림이 바로 얘기하는 경제 경제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는 너무 커 너무 크고 우리가 정말로 이거 어? 다룰 수 있는 영역 부분 아니다 진짜 경제 경제학자 어, 이런 사람 존경해 줘야 된다 응? 무슨 경영하는가 경영 그거는 경제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그게 뭐 학문인가 응?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보았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우리가 산업에는 어떠한 산업이 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자. 산업에는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있느냐 이제 산업을 분류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산업을 분류했는데 분류하는 방법이 자, 우리나라에 서서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고 그러는 것이 KSIc에서 2017년에 개편해 낸이 분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류입니다. 자, 이 분류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와 같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류를 해 뒀습니다. 그럼 크게 나눠 가지고 자, 이 분류를 이제 보면은 대분류의 A 뭐 농업, 임업, 어 B 광업, C 제조업 등등등 쭉 해서 자, 이렇게 대분류가 21개 대분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중분류는 각각의 몇 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몇 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통계치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통계치가. 그러면 1년 동안 각이 산업별로 아웃풋으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얼마 생산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다. 그 통계치는 어디 가면은 찾을 수 있을까? 찾았어. 그 통계치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산업을 분류했구나. 했어요. 그 다음, 외국에는 어떻게 산업 분류가 되어 있을까? 자, UN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라고 그러는 ISIC. 자, 이건 직접 내가 이 에, 링크, 걸려,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걸려 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유엔 산업 분류는 어떻고, 그 다음, 북미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것이,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사용하는 산업 분류입니다. 자, 북미 산업 분류도 있고, 그 다음, 일본의 표준 산업 분류도 있고, 그럼, 나라별로 똑같을까, 다를까, 응? 그 얘기입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는 어떻고, 유럽은 어떻게 산업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자, 이걸, 여러분, 찾아보라고 그러면 찾아볼까? 어때요? 찾아볼 것 같아요? 뭐, 찾아본지 안 본지는 내가 어떤, 좀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를, 분류 속에서, 이제, 내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에, 자 어느 산업분류에 중소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어느 산업에서 내가 일하고 있을까? 그 산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 보자. 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먹고 마시는 우리 전공과 관련된 산업이 이 속에 다 뭐가 있는지 찾아내서 알아보자. 자, 이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할 과제가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자, 설명이 됐어요.